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그린블루 9기에서 대우팀을 맡았고 이번에 10기에서 회장을 맡게 된 전명택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달부터 꾸준히 모집기간을 거쳐서 우리 10기생부들 을 선발을 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그린블루 10기 멤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린블루 각 팀의 역할과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약간의 TMI까지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전히 2021년 그 시국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인 집합 금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촬영은 잠시 이제 미뤄두기로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린 블루의 얼굴 배우 팀부터 먼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배우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우리 그린블루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얼굴들이요한 어, 분씩 이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우리 이제 그냥 딱 자기소개만 하는 건 약간 밋밋하고 재미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린블루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 능력자 언어 구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이 할수 있는 외국어도 섞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물론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 안녕하세요 조이너스 코리아 그린블루 10기 배우팀 소속 유사라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린블루를 통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분들과 어 문화를 교류하고 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어머니 민라 찬주 이 안녕하세요. 조이너스 코리아 그린블루 0기 배우팀 소속 응? 김찬주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GBT 학부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번 그린블루 활동을 통해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배우팀 <comentario, 목소리가> 예린입니다 저는 두아플루 사투 다훈 저는 습감은 바짜부쿠 단 보르 잘란 잘란 드리마 까시 안녕하세요. 배우팀 잔예린입니다. 먼저 어, 저는 이번 조이너스 코리아의 그린블루 크리에이터 배우팀으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응?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외국어 대학교 말레이 인도네시아과에 재학 중이고요. 국제사회에 평소에도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번 1년 동안 어, 그린블루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보다 뜻깊은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배우팀으로 활동하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음? 제 이름은 차예정입니다. 저는 23살이고 음? 음? <웃음> 그린블루 식0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저는 미국 멕시코에서 키아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어, 22살이고 현재 한국에서 대학생입니다. 어... k 팝과 음? 한국 문화의연렬한 음? 어, 팬이고 제 좋아하는 그룹은 에젓나인과 샤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배우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사라씨 사라씨는 어, 만약에 자신에게 그린블루 배우팀의 음. 여섯 번째 멤버를 자기가 아무나 마음대로 섭외를 할수 있다고 하면 누구로 섭외하실 건가요? 그렇게 물으시니 그 고민이 되네요 제가 말해도 이루어질 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떠오르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동욱님이시나요? 네, 그 도깨비 저승사자 이동욱님이요 흰 피부에 앵두 같은 입술에 너무 잘생기시지 않았나요? 그분을 꼭 섭외하고 싶습니다 해주실 거죠? 오, 알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들어오신다면 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찬주씨 어 제가 알기로 찬주씨가 엄청난 친화력으로 가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싸 찬주님께서는 앞으로 그린블루에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대하신 점이 뭘까요? 제가 자기소개서에도 썼지만 막상 또 인싸쓰비 들으니까 그렇네요 앞으로 그린블루에서 저는 저의 활동하고 놈기 넘치는 성격으로 배우팀 뿐만 아니라 번역, 시나리오, 홍보, 촬영, 편집팀 모두와 친해져서 즐겁게 임할 수 있는 그린블루 10기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린블루가 팀이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은 창주씨 말대로 다같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그런 멋진 집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예린씨. 예린씨에게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어, 좋은 배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음, 제가 생각하는 배우의 조건이요? 저한테만 너무 심오한 질문 던지시는 거 아닌가요? 음 그래도 한번 대답을 해보자면 저는 연기에 대한 열정과 음, 뻔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기에 대한 열정은 어떠한 그 주제를 보았을 때 이것을 연기로 풀어내겠다 이런 열정이 배우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뻔뻔함은 어,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직업이다보니까 어 보여지는 어, 직업? 역할이라고 어,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뻔뻔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런 뻔뻔함과 연기에 대한 열정 두 가지를 갖추고 올해 그림블루 크리에이터로 열심히 활동해볼 예정입니다. 와 진짜 너무 훌륭한 답변입니다. 아우 진짜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와 우리 예린씨도 그렇고 어, 그린블루 배우팀 모두 예린씨가 말씀하신 좋은 배우의 조건을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자 그럼 이제 유정씨 그 특기가 발가락으로 물건 집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살면서 이것까지 집어봤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웃음> 제가 그것만 아, 근데 저 정말 자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뭐까지 발가락으로 집을수 있냐면 저 우상. 우산이... <웃음> 어, 어,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로. 어 이제 마지막으로 키아나 씨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는 했는데 어, 그만큼 그린블루의 배우 팀으로 지원하신 이유도 남다를 것 같아요. 지원 동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멕시코에서 왔는데요 제가 크림블루에 지원했던 이유는 서울대학교 국제학생회에 어, 멤버로 활동을 굴내고 채취할 의미 있는 경험을 찾고 있었어요 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국제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린블루의 외국인 팀원분들이 앞으로 저희 영상을 볼 다른 외국인 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자 지금까지 우리 배우팀 다섯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근데 배우팀들 만큼 우리 그린블루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뒤에서 힘을 써 주실 거예요 뭐 번역팀, 시나리오, 팀 홍보팀, 촬영편집팀 이렇게 네개의 팀이 더 있는데요 이분들도 제가 안 만나볼 수 없죠 h e l l o My name is Yerim, and I'm from Singapore. I'm 21 years old, and I'm currently a student at h h n k u 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ice to meet you. Hello. m y m i i n o 왓지님 얼실스 스웨이, 젠 다우니 헌 가오싱. 한국어로 한번더 말하면 제 이름은 신지수이고 나이는 스물네 살입니다. 저는 촬영 편집 팀이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즐거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홍보팀에서 활동하게 된 송다영입니다. 저 홍보팀에는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수미님 반전 매력을 가지고 계신 현진님 그리고 웃음이 예쁜 승진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こん와ちは 저는 이시윤토 모십니다. 23살 대학생입니다. 처음 뵙まして. どうぞよろしく 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그린블루 크리에이터 식기 시나리오 팀으로 활동하게 된 이시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아까 아 배우팀부터 지금 나머지 팀들까지 저희가 쫙 모아놓고 자기소개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세상 우리 그린블루의 언어 능력자들이 참 많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유림씨 번역팀은 그린블루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나요? 어, 저희는 앞으로 그린블루에 들어가게 될 자막 들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해 백퍼들 카드 뉴스 내용도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럼 언어적으로 정말 감각이 있고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와우. 속하신 팀이 되겠네요 어, 유림씨의 경우에 영어가 모국어, 또 한국어가 외국어잖아요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한국의 어떤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는 어, 저는 아련하다 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예쁘게 들리고 또 영어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단어이다 보니까 저는 아련하다 라는 단어를 고르겠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저한테도 그 단어가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지수씨 어, 촬영 편집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린블루의 영상을 말 그대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응? 담당하게 되는데요 번역팀의 도움을 받아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기 쉽게 자막도 달고 촬영 응? 비하인드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수씨가 처음에는 시나리오 팀을 일지망으로 지원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생각해 봤던 아이디어나 생각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응? 시나리오 팀으로 지원했는데 이지망인 촬영 포토으로 응? 응?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만족합니다 어, 제가 생각해 본 영상 소재 중 하나는 외국어 노래를 응? 한국어로 바꿔 부르기 인데요 제가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생각해 본 소재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바꾼 가사에 쓰인 표현이나 단어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같이 만들면 재미와 유익함 둘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아, 근데 듣고 보니까 그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진짜 하나 만들어 봐도 너무 재밌고 유익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다영씨에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홍보팀은 무슨 일을 하나요? 저희 홍보팀은 일단 그린블루가 제작해서 업로드한 영상들을 모든 SNS에 뿌리고요. 시나리오팀에서 카드뉴스에 들어갈 내용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카드뉴스를 제작합니다. 이외에도 그린블루와 관련된 모든 홍보활동은 저희 홍보팀에서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팀 분들로 인해서 널리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어, 근데 보니까 다영씨가 원래 그린블루 들어오시기 전에 한국어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그 전에 저는 한국어에 관심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봉사를 6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발음과 문법 교정을 맡아 활동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이번 그린블루 십기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다용 씨의 경험이 우리 그린블루 활동에 어, 진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짜 이제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시윤 씨 시나리오 팀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 팀은 기본적으로 모든 영상의 시나리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저희 팀이 만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출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야외 촬영이 힘들지만 앞으로 좀 괜찮아진다면 야외 촬영할 장소도 저희가 구상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시나리오 팀이 어떤 내용을 영상에 담으실지 진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 근데 시윤씨... 근데 취미가 노래하기랑 춤추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은 님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끼를 발산할 기회를 잠깐! 드리진 않겠고요 많이 놀랬죠? 시은 님의 노래방 애창곡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장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 순간 저 노래 시키시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이실 음. 뻔했네요 거 아니냐고. 아... 저는 요즘 노래방을 못 갔지만 요즘 꽂힌 노래를 말씀드리자면 채리필터의 그 오리날라와 같은 이런 희망적인 노래들을 많이 듣고 또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오, 아,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어, 근데 나중에 기회 되고 코로나 풀리면은 뭐 저희 팀원들한테 한번 뭐? 들려주세요. 자 그러면 아무튼 저희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드디어 다 들어봤습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린블루 쉽기 소개는 여기서 이만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어,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한국어 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